이은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가스라이팅은 내가 세뇌당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윤씨는 지금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것 같다. 그런데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을까 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누리꾼은 문필디에게 이은혜 자수플랜에 6시까지만 버텨달라고 하던데 6시를 못 넘기면 이은혜 플랜에 무엇이 틀어지는 거냐라고 질문했다. 문PD는 이은혜에게 자수 플랜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저희도 너무 놀랐다. 이은혜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일 6시에 자수할 테니 그때까지만 하지 마라 달라라고 했다. 당시 도주하는 상황에서도 이은혜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고 추측했다. 동시에 이은혜가 진에게 특정 날짜 6시에 기자회견 하기로 했다. 기자들을 불러놓고 입장을 피력한 뒤 바로 경찰에 자수하겠다. 는 얘기를 했다고 전해졌다면서 왜 6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이은혜는 자수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뭔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피 d 는 이은혜의 행동이 자수나 공번여로 봤을 때 사실 자수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오는 게 자수이기 때문에 절대 자수일 수는 없다. 면서 당시 이은혜의 자수용어의 의미는 감명을 위해 말장난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할수 있는 일종의 언론 불레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이은혜와 그의 내연남 조연수 3 0년 2019년 6월 가평군 융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 사망 당시 39세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 살인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같은 달 19일에 구속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끝으로 문피 d 는 이은혜의 행동이 자수나 항변녀로 봤을 때 사실 자수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오는 게 자수이기 때문에 절대 자수일 수는 없다. 면서 당시 이은혜의 자수용어의 의미는 감형을 위해 말장난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할수 있는 일종의 언론 블레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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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까지 도피 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같은 달 19일에 구속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은의조현수의또 다른 조력자 두 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측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 이미 4명을 조력 의심자로 판단해 수사선상에 올렸다.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 외에 검찰의 공개수사 전환 후인 지난달 초 이은혜, 조현수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외곽 지역을 같이 돌아다닌 남녀도 포함됐다.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두 사람 중 이은혜는 체포 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초기와 달리 구속된 이후 태도를 바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은혜가 향후 재판에서도 자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